프로모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다섯 어, 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흘러가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명절이 오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넣을 게 없으시면 은 음, 제가 샘플로 만들어놨는 게 여기 리뷰 채널 거를 를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글씨만 쓰고 우리 쇼핑몰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포토샵으로 하는 방법을 올려놨고 우리는 오늘 미리 캔버스를 가지고서 저걸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1 9 2 0에4 0 0 사이즈로 해 가지고 이미지를 제작해 줘야 되고 얘네들이 주고 있는 거는 psd 파일로 음... 주고 있어요. 가이드를. 그래서 포토샵 파일을 주기 때문에 포토샵을 우리가 못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으시는 이미지는 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포토샵 말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웃음> 이미지를 우리가 여기에 가로로 기준으로 만들어준 게 너비가 1920이에요. 1920에 높이가 400 400으로 만드는데 보시면은 파란색 영역 1280이라고 나와 있는 게 와이드한 모니터를 쓰, <웃음> 쓰지 않는 일반 PC를 보시는 분들은 1280까지 보인다는 거고 1280 위치에 여기 있는 이 화살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다 보이게 할 거면 1020 위치에다가 넣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미지가 가운데로 좁혀져서 나와야 되는 게 하나가 네, 1280이고 화살표가 나오는 위치가 그리고 실제로 글씨가 보이는 위치는 1080 1080 맞나요? 1 0 2 0이군요 이공 위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여기 사이즈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텍스트 텍스트가 배치가 돼야 되고 여기는 화살표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 위치에 화살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의 최대 크기란 얘기고 여기는 배경 이미지가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만드는 거를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PC 기반인데 모바일 기반은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지만 사이즈가 하나예요. 7 5 0에6 0 0 지금 여기에서 만든 것을 여기에다가 750에 600으로 해가지고 넣어줄 건데 여기에 넣어줄 때는 모바일로 사이트를 바라보게 되면 이걸로 어, 볼게요 모바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을 좀 줄여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밑에 여기가 좀 가려지죠 여기가 좀 가려지고 실제로 이 이미지보다 이 이미지보다 글씨가 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니까 거의 가운데 위치에만 글씨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좀 여백을 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것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400 정도의 위치에 텍스트가 적혀져야지 적혀져야지 보여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C 버전부터 만들고 모바일 버전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셨을 때 어, 저처럼 화면이 보일 수도 있는데 세문서 만들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적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최대 사이즈로 넣어야 되는 게 1920-400이에요. 그러니까 1920-400 새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웃음> 클릭을 해주고 굉장히 널찍한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이드가 좀 필요합니다. 가이드가 필요한 것은 1 2 8 0에4 0 0의 이미지가 들어가야 하니까 얘가 왼쪽 오른쪽 여백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산수를 잘 못해 가지고 계산기를 켜서 볼 건데 1920에서 1280 사이즈를 이렇게 빼서 보면은 640이 나오는데 왼쪽 오른쪽에 640에 여백이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왼쪽에서 320만큼 떨어진 여기만큼 떨어지는 위치가 320이라는 거예요. 320 픽셀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320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치 요 위치까지 와야 되는 거는 자 1920에서 빼기 1020을 해주면 900이 되는데 나누기 2를 해주면 450이니까 왼쪽에서부터 조금 더 떨어져서 450 위치에 글씨가 적혀져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 풋이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기는 했지만 우리가 가이드 선을 만들어서 이 위치들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제목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곳에 스마트 스토어 PC 배너라고 제목을 적어주고 설정 메뉴에 가시면 눈금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을 켜주시고 그리고 가이드선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가이드선 보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가이드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로 가이드선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음, 아, 가로 말고 네, 세로입니다. 세로 새로. 요거 요거 말고 세로 세로 가이드선 추가를 해서 여기에 가이드선이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하나 더 만들어진 970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는 320 위치에다 가져다 놓을게요. 320 위치. 마우스 옮기다 보시면 위쪽에 숫자가 보이실 거니까 숫자 보시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320 가까이 갖다 놓으시면 되지 너무 또 타이트하게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설정해서 가이드선에 새로 가이드선 하나 더 추가하실 때에는 왼쪽에서부터 450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450 떨어진 위치에다가 가이드선을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320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에서부터 320 떨어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1920 사이즈에서 320을 빼면은 1600이네요. 1600 사이즈의 가로선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아, 제가 가로선은 여기 왼쪽에 있는 가이드선 있는 데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쭉 뽑아내면은 선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때 1600, 1600 맞나요? 1600. 네, 위치에 갖다 놓고, 마찬가지로 1920에서 1020을 뺀900 위치에다가 가이드선을 하나 더 배치해 놓겠습니다. 맞나? 아, 제가 숫자를 너무 많이 뺐죠, 지금. 1920에서 4 5 0이죠 450. 어, 1470에다가 갖다 놔야 네요 1470. 네. 이고 밀렸네. 요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지금 왼쪽 여기 선과 오른쪽 여기 선이 여기 위치에 화살표가 들어갈 거라는 거고 가운데 있는 요 선과 여기 선에 글씨가 들어가야지. 고객들이 글씨가 잘리지 않고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 선을 배치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가져다 놓을 건데 어떤 디자인을 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디자인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쿠폰 발급 같은 이벤트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스토어 찜 눌러 달라 그러면은 뭐어 쿠폰 줄게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은, 뭐, 우리 쇼핑몰은 이런 쇼핑몰이야. 라는 걸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음, 또 어떤 걸 해볼까요? 좀 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뭐, 5월 가정의 달 행사, 뭐, 감사의 달, 어, 우리 쇼핑몰에서 뭐, 선물을 준비하세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음 감사의 달, 스토어찜, 어떤 걸로 할까요? 몇 개씩 만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스토어어 어, 만들고 싶은 거 왼쪽에서 검색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템플릿을 누르시면 템플릿 검색이라는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달이 있잖아요. 가정을 달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그에 맞는 이미지들이 쭉뜰 거예요. 이렇게 뜨시면은 마음에 드시는 거를 하나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화면에 맞춰 가지고 얘가 알아서 사이즈 조정이 되거든요 감사히 다해도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 그때 여기에 보이시는 이미지들을 이제 옮기는 거예요 여기 위쪽에 있는 꽃이랑 리본을 옮겨서 좀 크게 이렇게 화면 바깥쪽으로 저는 이렇게 넣어 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꽃들을 선택해서 확대를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박스는 양쪽으로 좀 넓, 넓혀가지고 좀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무슨 무슨 글씨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얘는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겠습니다. 클릭하고 딜리트 클릭하고 딜리트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를 가로로 이렇게 박스를 넓혀주시면 글씨를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실 수 있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박스를 옆으로 넓혀주시고 글씨를 배치해주시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놓습니다. 꽃도 이쁘네요. 꽃도 좀 키워가지고 요런데 이렇게 날림 같은 거의 느낌으로 배치해주고 워낙 툴이 이미 템플릿이 좀 이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시다 어려우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고 써주시고 밑에다가 또 글씨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 왼쪽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서 제목 텍스트를 하나 클릭을 해 가지고 5월 가정의 달달나쌤 스토어에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주고, 글씨를 이제 나름대로 좀 꾸며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조금 제가 좀 빠르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디자인을 안 고르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준비해 주시는 멘트들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 내용으로 좀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하시다 어려우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뚝딱뚝딱 만들죠. 뚝딱뚝딱. 네. 선물 주냐고요? 그건 주시고 싶으시면 주셔도 되고 내돈 털리는 거니까 선택을 <웃음> 전안줄 거예요. 이런데 돈 쓰기 싫어해서. <웃음> 고객들에겐 혜택다윈 <따윈> 주지 않는다. <웃음> 명절에는 택배가 늦어지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요 디자인은 좀잘 만들어 주셔야 해요. 여기까지 되시면 은 하나 더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여기 페이지 추가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 가지고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는 버튼도 있어요 <웃음> 복사해서 가시면 아무래도 가이드선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두 번째에 넣는 거는 다른 템플릿으로 뭐 넣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쿠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쿠폰 발급받는 거에 대한 디자인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을 찾으시게 되면은 음... 계절 안 타고 오래 쓸수 있는 게 좋겠죠? 이런 걸로 넣어볼까요? <웃음> 한 번씩 클릭하시면 계속 바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생겼을 때 쓰시면 됩니다 굳이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꿔가시면서 내가 제일 쓸만한 거 같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걸로 삽입해 주셔도 좋아요 <웃음> 음, 왜 자꾸 위에 붙지? 밑에 나이 야 되는데 글씨나 이미지는 과감하게 넣어주시고 디자인하실 때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 배치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언니아가 손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그 이런 게 싫으시면 은 순서에 보면은 앞으로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네, 두 개를 좀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줘도 괜찮겠죠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만들기 힘드신 거좀 있으세요? 텍스트 가로로 하려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글씨가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길쭉한 바가 나오실 거예요. 이 길쭉한 바를 이렇게 줄이면 은 글씨가 이렇게 세로로 적히고 쭉 옆으로 늘리면 은 가로로 적히실 거예요. 칸을 넓혀주시면 되고 넓혀줬는데도 옆으로 안 땡겨오면요. 엔터가 쳐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백스페이스로 그 엔터 쳐진 것만 지워주시면은 글자가 따라 올라가겠죠. 음. 그리고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딴 걸로 바꿔볼게요. 이런 거 이쁘네요. 아, 네네. 천천히 하세요. 이게 어, 같은 예제로 가지고 하면 은제거 보시면서 하시면 은 되는데 아무래도 제 거랑 똑같은 예제를 안 하시면 은 고민을 좀 하셔서 내용을 어떤 걸 넣으셔야 될지에 대한 것도 고심을 하시고 쿠폰을 넣어주셔야 되니까 아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리 캔버스 사용방법 정도 지금 제 화면 보면서 따라 하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너무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이는 걸 하실 때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확대해서 보기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 이용해 가지고 확대해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혹시 어 제가 만든 게 빠르니까 이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 있으세요? <웃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떤 내용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만드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진짜요요뻥 <웃음> 네. 아니고 네, 어떤 거 만들어 드릴까요? 배송지연, 어떤 배송지연이요? 배송지연은 사실 쇼핑몰 메인에 띄워놓으면 은 전자상품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이미지가 좀 좋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대행시에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음 구매대행 안내 페이지가 따로 있는 게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구매대행 안내 안내문... 그 이미지는 제가 이미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이미지는 제가 드릴게요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이정도 소요기간이 들어가고 뭐 한번에 이만큼 되고 오더 상품이라서 구매대행 상품이고 이런 이런 이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구매전는꼭 참고해 가지고 사라 뭐 이런 것들 요 내용은 제가 드릴 테니까 가져다가 아네갖다가 쓰세요. 이건 그냥 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저거 말고 음, 뭐 요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쇼핑몰 메인 상단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서 오세요. 이거 스토어 찜이나 소식 받기 하셔 가지고 무리한테서사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이것도 쇼핑몰 메인 공지로 넣을 수 있거든요. 요것도 드릴 테니까. 네, 갖다 쓰시면 네, 안내문 요런 거 쓰시면은 되고 그리고 어, 요거는 다른 버전인데요. 좀 내용으로 좀더 되어 있어요. 이건 약간 중국에 좀 가까운 거. 그래서 이것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리뷰 써달라는 안내문. 어, 쇼핑몰 메인, 메인 화면에 넣는 걸로 하실 건가요? 아니시면은 어떤 걸로 할까요? 여기 없네. 상품 페이지에 넣으실 게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메인 화면에 들어가실 게 필요하신가요? 네네, 바로 쓰셔도 돼요. 지금 제가 단톡방에다가 넣어드릴게요. 어, 상세 페이지에 쓰시는 거 리뷰 써달라는 안내문 네 상세 페이지에 쓰실 때는 에 사이즈가 조금 달라져요. 요거는 지금 제가 어그 메인 배너로 만든 거죠 근데 상세 페이지에 만드실 거는 세문서 만들기로 제가 여기 상세 페이지라는 걸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템플릿에다가 제가 리뷰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리뷰 써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이미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쓰셔도 돼요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품페이지 리뷰 이벤트 뭐 리뷰에 참여하기만 해도 뭐 얼마 줌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사실 상세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대로 쓰셔도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내용 편집하셔 가지고 쓰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는 요게 템플릿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근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PC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이거에 맞는 게 템플릿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 PC용으로 하시는 거는 제가 어, 만들어 그냥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드린 거였고 지금 제가 위에 요거 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게요. 감사함을 "마음을 선물하세요"라고 쓰고요, 하나는 아까 전에 "웰컴 공지를" 얘기하셔서 "웰컴"이라고 써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약간 이런 거, 조금 마음에 드시는 거 있나요? 혹시 여기 템플릿 중에서... <목소리> 네, 요 파일은 psd처럼 안됩니다. 근데 레이어별로 수정은 가능해요. 설정 가시면 은 레이어라는 거를 켜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레이어별로 수정은 가능해요. 음. 제가 원래 미리 캔버스랑 제휴를 해가지고 <웃음> 책을 쓰려고 했거든요, 디자인하는 거. 근데 미리 캔버스로 어뭐 이게 그렇게 이게 보실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접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템플릿에 워낙 이쁜게좀 많다 보니까 굳이 해주지 않아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민님 뭐하세요? 낯걸렸다. <웃음> 네, 여기에다가 제가 웰컴 내용을 써볼게요 어, 폰트 저작권이 끝났나 보네요. 여기 폰트가 이쁜데. 여기 나오는 폰트들은 다 무료 폰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맞나? NN 맞나요? N, 하나인가? 요렇게 제가 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드릴 거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모바일 버전도 만들어 볼게요 여기 했던 걸 이용을 해서 파일에 가면은 복사본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 제목에다가 모바일이라고 쓸 거예요 모바일 이라고 쓰고 사이즈가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로 사이즈 어, 모바일은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750에 60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750에 600으로 적용을 해 줄게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채우기를 할래 원본 맞추기를 할래 원본 크기로 할래 요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저는 일단 맞추기로 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 위치나 이런 걸 편집을 해 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가운데만 배치가 될수 있게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리고 위쪽이랑 아래쪽은 좀 가려져서 제가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얘네들은 좀 밑으로 내리고 키워주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를 빼거든요. 시프트 키를 눌러서 시프트 키를 눌러지고 빼면 제가 선택했는 부분을 중복 영역으로 겹쳐져가지고 그 영역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 조정을 또 해주고 글씨들 같이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완료해주면 얘가 이제 모바일용 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가운데 있는 여기 글씨 부분만 선택을 해서 쭉 확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다운로드를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그러면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 이렇게 지금 해당하는 파일명으로 압축이 돼서 들어오고 공지사항 내용들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채팅방에 올려놓고 그대로 쓰셔도 되니까 같이 요걸 적용 한번 해볼게요 제가 쇼핑몰 이름을 일부러 안 썼거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 다양한 템플릿 들 있으시니까 해당하는 템플릿 선택하셔 가지고 바꿔 보시고 넣어 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 이어 가지고 쉽게 편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 우리나라에는 행사가 엄청 많아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행사가 가장 많은, 무슨 무슨 데이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달별로 해가지고 미리 기획전 같은 배너는 만들어 놓으시면은 어 계속 매년 울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들을 미리 알아 놓으시면은 좋을 텐데, 제가 그 강의 안에 잠깐 열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지 여기 있다. 네, 연간 대표 기획전이라고 해가지고 1월의 행사, 2월의 행사, 3월의 행사, 4월의 행사, 5월의 행사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들을 미리 보시고 상품을 준비를 하시면 음, 쇼핑몰들의 MD들한테 제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니네 이런 기획전 할때 이런 상품 넣고 싶어, 네, 이런 상품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8월 9월 쯤 되면은 이제 어 9월 10월 쯤 되면은 설이 추석이 있잖아요 그때 추석 배송 공지 배송 지연 공지 같은 거 미리 만들어 놓고 뭐 1월 12월 되면 은배송또 지연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배송 공지 같은 것들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들 미리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주시면은 상품 소싱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배너나 이런 디자인을 할때 기획전 음, 같은 걸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판매자는 고객에게 할인을 하는 정당한 이유를 줘야 돼요. 그 얘기인 즉슨 이번만 할인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너는 기회를 잃을 수 있어 라는 위기감을 줘야지 고객이 지금 사고 나갑니다. 그래서 할인의 정당성을 줘야 되지 상시 할인하고 있으면 언제든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잘 사고 나가지 않고 가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안 사면 안돼용 이라는 내용을 주는 거니까 그 해당하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 기획전은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 방에 또 붙여 넣어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모바일 배너를 만들었고 적용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파일 다 이제 압축 푸셔가지고 열어주시고 프로모션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웃음>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이미지 공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웃음> 여기 들어오셨어요? 자, 넣어볼게요. 여러분. <웃음> 프로모션 이미지에 프로모션 이미지 다섯 개 넣을 수 있는데 전시 순서의 첫 번째 거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타이틀을 적어주시면 글씨가 나와요. 이미지 밑에 쪽에 글씨가 나와요. 그러시니까 쓰실 거면 쓰시고 안 쓰실 거면 쓰지 마시고 저는 안씁니다. 일반적으로 노출 안하면 해주고 이미지 등록이란 데에 PC 눌러서 저는 이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찾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스마트 스토어 PC 배너의 첫 번째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그럼 아마 딱 맞춰서 들어가실 거예요. 음? 적용 눌러주시고 확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이드 안에 딱 들어오니까 글씨가 다 보이죠? 그리고 모바일로 오셔서 수정, 이미지 찾기 누르셔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모바일 배너 디자인으로 드린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적용하기, 확인. 자, 이 이미지 클릭했을 때 관련되어 있는 상품으로 링크를 연결해 주시려면 상품 또는 해당하는 이미지로 공지사항 글이 있다면 URL로 클릭해도 이동이 안되게 하려면 링크 없음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링크가 없겠죠? 링크 없음 해주시고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이거 웰컴 쿠폰인데 이거 이미지는 필요하시면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드릴게요. 요거는 음, 음, 저장 여기서는 안 되네요. 음, 따로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미리 캔버스에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저, 세 번째 전 넣을게요. 여기에 "어서 오세요"라는 배너 넣을 겁니다. 여기에다가도 이미지, 웰컴 투, 에브리원 뭐 이런 식으로 어, 넣어줄게요. 모바일 거 잘못 넣었군요. PC에 있는 거 이렇게 넣어주고 적용하기 막상 넣어놓으면 이쁘거든요 이런 글씨들은 그래서 넣을 게 없으시면 은내 쇼핑몰을 조금 어떤 느낌이야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들로 그냥 이런 어, 별 같은 그림 같은 이런 거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그냥 이미지 무료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있는 이미지들로 그냥 하나 크기 맞춰가지고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다 링크 없음으로 전 넣었고요. 다 되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적용하기 버튼이 있어요. 또는 미리 보기로 미리 보셔도 돼요. 괜찮다 싶으시면 적용하기 누르시고 확인. 여기까지 누르시면 메인 디자인이 끝납니다. 자, 공지사항 넣는 거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빠르세요? 괜찮으세요? 공지사항 하시면 될까요? 괜찮으세요? 네. 왼쪽에 보시면은 상품 관리 밑에 공지사항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공지사항 관리 메뉴에 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웃음> 새 상품 공지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분류에서는 어떤 분류로 하실지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으로 하시면 되겠죠 중요 공지사항으로 설정을 하시면 팝업으로도 띄울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팝업 사용, 전시기간, 전시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고 제목에다가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쿠폰과 배송, 해외 배송 안내 이렇게 적어줄 건데 자 쿠폰이랑 제가 배송 안내 이미지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두 개의 이미지를 다 삽입한다라는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해외 배송 안내는 안 넣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빼셔도 되는데요. 공지는 상품마다 하나만 붙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넣는 공지는 모든 상품에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러시니까 이 배송 안내 부분이 좀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배송 안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쿠폰 위쪽에 넣는 것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배송 이 지금 넣는 공지사항은 내 상품에 항상 상단에 나오기 때문에 배송 안내가 위에 길게 나와 버리면 고객들이 또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시, 기억하시면서 결정해 주세요 스마트 에디터 원으로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 사진을 누르셔서 내 사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공지사항 이미지 선택하셔서 넣어주시고 이미지 순서가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나중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 음좀잘 팔리는 신상품을 좀 소개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하단부분에 신상 소개 뭐 이런식으로 글씨를 쓰셔서 이렇게 글씨를 쓰셔서 하단부분에다가 상품 링크를 연결시켜 주셔도 돼요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 링크를 연결해 주시면 상품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한 번에 하시면 모든 상품의 신상품들을 다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등록 누르신 다음에 하단에 전시 위치라고 되어 있는 곳에 모든 상품의 공지 해주시고 전시 기간을 따로 주실 거면 설정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은 설정 안 하시면 됩니다 팝업에서는 지금 넣은 것 자체가 팝업으로 떠요 그래서 약간 꼴 보기 싫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가 기니까 그래서 전시 팝업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상품 공지 사항 등록 버튼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내 쇼핑몰로 가서 내 상품을 클릭을 했을 때 상단 부분에 이렇게 쿠폰 할인 받으세요. 꼭 읽어주세요. 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쇼핑몰의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상품 전체 공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거 있으시면 항상 이걸 수정을 하시면서 여기 내용을 바꿔가시면 한꺼번에 모두 다 진열을 할수 있으니까 공지는 여러 개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를 수정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더 나으십니다. 그런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저희 매니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전에 듣고 저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톡방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랑 같이 3주 동안 많이 좀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래도 수업 중에 매출이 나시는 분도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어 조금씩 상품 더 많이 올리시고 판매하시고 네음 그래도 조금 시작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저희는 5월 14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뿅. 띵.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식품마루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